수... 가. 으악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히기입니다. 히기. <웃음> <웃음> 지금 시간이 이제. 6시 15분이네요.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아침에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. 아, 너무너무 즐겁지 않나요? 이렇게 아침에 만나는, 같이 만나는 사이. 음! 제가 하루를 어떻게 맞이하는지 보여드렸어요. 어... 할 말이? 준비를 했죠. 이럴 줄 알고 보고 오시죠? 이천십구 년 덕담 그리고 새해 덕담 뭐라고 할까요 일단은 올한해 정말 1 년이란 시간이 딱 지나갔잖아요 딱 돌아볼 때 항상 시간은 순삭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나갈 때는 정말+ 정말 너무너무안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고 보면 언제 이게 다 끝났지? 저도 올 한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일 겪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대로여도 마음의 상태는 항상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전체가 1년 1년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오켜켜이란 표현 좋죠 <웃음> 쌓이고 쌓여서 정말 여러분이라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하나의 연주곡이 완성된 곡이 어, 우리가 눈 감을 때쯤엔 탄생할 것 같아요 올해 2019년이 여러분만의 그 연주곡 간에서 정말 잠깐 쉬어가는 이제 잔잔한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하이라이트가 팡팡 터지는 때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건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니까 자기만의 그 곡이 어떤 곡이 연주될지 기대를 해보시면서 어 2019년 나 수고했어 뭐 이렇게 해주시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몸과 마음도 다 귀가 있대요. 그래서 다 듣고 있다고 하니까 더 우리가 잘 해주자고요. <웃음> 좋은 말들로만. 그래서 2020년 새해에도 저는 2019년과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저의 목표로 삼을 것 같아요. 뭐냐면 어 2019년도 그랬지만 진짜 성장. 네. 그니까 러 성장은 성장인데 뭐 남들이 말하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제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성장을 저는 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기획하고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콘텐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. <웃음> 네, 네 채널 홍보로 가는 거네.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네, 저와 구독자 분들이 함께 이키키 t v 의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거 정말 너무 너무 즐겁거든요. 우리 함께 해요. 그러면 2020년도 화이팅 키키키! 화이 응. 여기 이뻐요 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말 많은 하루 중에 하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얼마 안 남은 2019년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소중한 하루라고 또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매일 하루는 소중하지만 어 그래서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께서 새해를 위한 연습? 뭐 연습이라고 사실 저는 연습이 아니라 맨날 이렇게 했으면 었 좋겠지만 특히 연습이라고 부르고 좀 하셨으면 좋겠는게 자기 자신을 좀 정성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젠틀하게 우리 맨날 젠틀 젠틀 젠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들에게 꼭 젠틀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제일 젠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남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뭔가 데리고 오잖아요 특히 가족이 그럴 때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도 만약에 잘하거나 못하거나 특히 못했을 때 뭔가 잘 어스르면서 젠틀하게 올바른 트랙으로 데리고 왔으면 좋겠고 잘했을 때도 너무 과한 칭찬보다는 그래, 응, 이렇게 하면 나는 할수 있구나 요 정도 산뜻한 칭찬 이렇게 주시면 어떨까? 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. 그래서 저도 오늘 하루 제 자신은 굉장히 정성스러운 하루를 제 자신에게 선물할 거니까요.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, 키키! 사실 제가 지금 살짝 감기라서, 목에서 잠, 잠긴 점, 네, 이해해주세요. 그러면, 기기, 나! 여러분, 먹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, 먹는 거, 솔직히 먹는 게 저의 생각 지배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건강식, 좀 하루에 한끼 있는 건강식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고, 기름기 오늘은 조금 줄이는 하루 대신에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말바로 깁킴. 저는 아침의 루틴을 위해서 재료또 보겠습니다. 빠빠이.